8월 더운 여름날 아침부터 바다 쓰기 채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야, 큰 다운도 탁탁 하시고. 잘 하셨다. 연세 많으신 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한글 해독을 못 하신 분들이 우리 사하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조사한 데보니한 500명이 넘는다더라. 사하구에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한 100명이 되거든요. 그럼 각 각각마다 뭐,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치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으셔요. 여러분들 할머니들 연배들이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90세 넘으신 어르신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입합꽃 아십니까? 입합꽃. 입합나무. 이팝나무꽃 하얀 거, 그 쌀처럼 생긴 꽃집에서 입합이라 하거든요. 그 눈, 그 꽃처럼, 글씨를 쓰는 이름을 못 쓰는데, 눈썹이, 속눈썹이 하얗게 새있고 머리, 요, 요 눈썹도 하얗게 새어있는 사람, 그 어르신 두 분이 이제 이름 배울 거라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여기 발을 안 들여놓겠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감동을 받아서 받아들인 게 지금 거의 10년이. 2012년에 제가 9월에 정년을 퇴직하고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한글 교실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네. 눈썹이 하얀 꽃처럼 바뀔 때까지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황정옥 선생님은 오늘도 사구 평생학습관에서 열심히 수업 중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 당시 왜 한글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거 있어요. 딸은 전부 다 부엌에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남자들은 전부 다 학교 가고 방에 두레, 두레판을 놓고 먹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한글을 와서 배워서 엄마한테 편지 쓴게 나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들어가서 한글 배우듯이 우리 한글을 갖다 지금 배우는 겁니다 즉 한글을 배우는 반을 문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좀 유식하게 아주 멋지게 문해 문법을 해독하는 반이라이 말은 즉 국어 국문을 갖다 공부한다는 겁니다 한글 교실입니다 한글 교실 한글을 이미 알고 있어서 수준차가 나는 어르신들을 가르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황종옥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종류에다 받아서 1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게 1번이라. 그 다음에 2번, 생각나는 사람. 3번, 자네와 나는. 4번, 다정한 친구. 이런 열, 그거 어쩌다 행가 4분의 4박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행가는딱 이게 마디가 10마디가 딱 돼요. 맨 마지막, 아, 도약 같은 친구야. 하면 딱 10개가 되거든. 그럼 그걸 종이를 복사를 해드린다입니까? 아 그럼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잘 불러요. 노래 쫙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면 기분이 딱 업되거든. 그럴 때 이제 자, 이 공책에서 우리 한번 써봅시다. 열 개를 다 써봐요. 썼다. 한글을 배우러 오는 어르신들을 위해 황종옥 선생님은 세심한 것까지 챙깁니다. 저렇게... 90이 넘고도 눈에 입하고처럼 하얗게 눈썹이 센 분도 공부를 한다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저분들을 안 도와줄 수 있겠노. 그래서 바로 거기서 지금 발을 들이놓은 게 벌인지 9년. 다대 복지관 집에서 9년째 계속하고 있다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한글 문외방 강사로 9년. 황정옥 선생님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생활문회를 하고 싶어요. 생활문회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통장 같은 걸 이런 것도 하나 읽을 줄 모르고, 이 통장을 갖다가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전기요금 같은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모르시고, 무조건 돈만 갖다 내거든,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문회를 하고 싶어요. 배움의 가방을 메고 학당에 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어르신들. 꾹꾹 눌렀은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후를 좀더 풍요롭고 우아하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지막 그걸 같이 한번 나누고 싶고 전시회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르신들 작품으로 한글 교실이 있는 날이면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얼굴에 화장도 조금 더 한다는 어르신 그들의 앞날이 더욱 풍요롭고 우아하길 바랍니다. 그 배움에 황정옥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도 함께 하길. 그래서 이렇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한 번에 얼마나 잘 하십니까? 저는 막 뛰어서기를 너무 잘 하셔 가지고